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이응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해본 다음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 방, 방, 병, 병, 강, 강. 빵 빵, 똥똥 상, 상. 상, 상 총, 총. 창, 창. 콩, 콩. 이번에는 글자를 보고 먼저 단어를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그림을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병병상상 상. 콩, 콩. 빵 빵, 빵, 빵, 빵. 총, 총. 총 강 강, 공, 공, 똥똥 창, 창 방, 방 지금까지 이응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